자, 여러분 자, 여러분 롯데 했습니다 롯데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빨리 가가지고 귀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늦잠자다보니까 비행기 시간 놓칠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인트로 대충해 죄송해요 개소리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주도로 타이라바라는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타이라바라면 보통 참돔을 많이 잡는데 제주도는 특이하게 옥돔이란 것도 나와요 그 옥돔을 제가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려고 제주도까지 온 겁니다 타이라바라는 낚시를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좀 불렀습니다 저리 여기 형 오기... 우리... 형이 진짜 제가 아는 45 중에 제일 리스펙합니다 10통... 최고 오늘 웅이 아버지 컨셉으로 했고 에이, 그만 나오자 나도 그만하고 싶다 <웃음> 자 그리고 여기 두 분은 타이라바 한두 번 밖에 안 해보신 분들이고 오늘 완전 초특급 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넘버원 시마노에서 타이라바만 지금 8년차 <웃음> 저번에 저희 <제 웃음>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요 자 미도리님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광어다운 샷하는데 죄송한데 성편 없으시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오늘 만회를 좀 하신다고 네, 네. 타이라바니까 아 진짜 오늘 옥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오? 한번던 잡아봤지만 또또한번안 돼. 잡... 아또 이렇게 밑바가네 아,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시반으로 언급을 했다가 성훈이가 언급한 걸다 편집했어요. 광어 다운샷에서 못했기 때문에. 어?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자 아, 아, 오늘 제주도 아, 가니까 아, 승룡호 승량. 탑니다. 저번에 갈치 타고 한치 타고 했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큐베르 <웃음> 청춘어 선장님인데 지금 청춘어 어디서 하고 계시죠? 서해 무창포에서 합니다. 뭐. 무창포에서 저번에 했을 때 광어 우럭 했는데 선장님 근데 옥돔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잡아봤는데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잡아서 줘야지 <웃음> <웃음> 추베르 추베르 자, <웃음> 오늘 타는 건 역시 승룡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자, 여기서 타이라바라는 채비를 해볼 건데 채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라바는 이제 보통 뽕뚜리라고 하죠. 지희 타이라바는 헤드라고 해요. 밑에 바늘 옆에 채비를 덜어주는데 쫀득쫀득한 엄지들도 있고 스커트 제들도 있고. 아, 어... 어, 원하는 바닥을 찍고 밑트리을 밀링을 해서 좀 감아서 밑트리어요 <웃음> 레브라도예요 골드 <웃음>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웃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뽕돌 모양이 다른 뽕돌이랑 다른 거예요? 뽕같잖아요 약간 정자 같은 <웃음> <웃음> 아주아주 예쁘죠? 예쁘죠? 어 예예 예. 움직이는 듯이 아 정자 같죠? <웃음> 지금 여기 수심이 73m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깊은 데서 하나요? 그쵸 제주도는 1 0 0 m 까지아 아, 제주도는 어. 자 보시면 은0 어, 찍었어요 찍었어 바닥을 아, 찍고 네. 예. 속도는 조절해 가면서 아, 몇 바퀴 정도 감아요? 한 10바퀴 이내로 이걸 반복이에요? 그쵸 속도는 다르게 감다 아, 속도를 다르게 어, 네, 아이 타이밍에 잡으면 어. 진짜 멋있을 텐데 진짜 지금 잡혀야 돼좀이다 다시 <웃음> <웃음> 자 바로 이정자 던져볼게요 자 플라이어 그래 자, 바닥 찍었으면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번 내외로 감아보고 또안 잡히면 다시 이거 눌러가지고 또 바닥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8년차 시마높이 오! 우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너무 작은데? 어 너무 작아요 자 우리 선장님 어, 뜰채 드셨습니다. 말 다시 갖다 놔야 될까봐. 옥도마냐 뭐야? 참다 뭐야 열쇠구리 아니야? <웃음> 나 이거 강호 좀 상하겠네 나 <웃음> 어떡해 자 여러분 이게 참돔인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 뭐야 옥돔 왔어? 우와 옥돔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옥돔입니다 옥돔 우와 자 여러분 옥돔 저기서 찍고 있는데 우리 청춘호 선장님이 또 잡았어 잡았어요 아 역시 선장님 참돔은 아니에요 어 옥돔? 그럴 수도 있어요 설마 우리 선장님이 또 제가 예약해놔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요 옥돔이다 참돔. 아. 참돔. 아까 아미드리다가좀더 큽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환돔 참돔, 참돔 사 아. 잠도미죠? 탐놈이죠. 진짜 달라, 틀려요 황돔이에요 황동이. 색깔이 달라 또 노란빛도 있고 오 그러네 네. 위에 황동이란 노란빛이네 노란빛이. 와 황돔이란 건 처음 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황돔은 금지차장이 15cm라고 했는데 저거는 한 20cm 이상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저희 옥돔이라고 발견한 게 옥돔이 아니고 옥주어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옥돔이랑 옥주어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야 왔어 왔어 왔어 이거 근데 감따가 있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웃음> 어황금발리 같다고요? 올려봅시다오 뭐야 선장님 나왔어요 여러분 <웃음> 황금발이라는 <웃음> <웃음> 녀석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정신명칭은 도도발이 귀에요? 귀합니다 아귀가 많지 아니, 않아 soundtrack. 아 그렇구나 절실말씀드리면 선장님도 자주 틀리시더라고 요 황금색 오오 <웃음> 어 진짜 황금색이네 황금발이 우야 역시 야 승용호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우와 야 황금발이 우와 이게 황금발이야 우와 이게 뭐야 아유. 아유. 아유. 너 우와 너 필요하네 왜 황금발이 필요해 아니 아니 아니 오늘 황금발이로 바꿨습니다 이거 접었 <웃음> 나 소감 한마디야 소감. 오, 나 황금말이. 오, 나황금이 이런 거 잡아. 잡아. 근데 이게 레가 수화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래요. 어, 조심 <웃음> 미쳤습니다. 구레한 번만 만져볼게요. 우와, 아, 내혀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황금발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특이합니다. 북발이랑 비슷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북발이 오렌지색인데, 얘는 진짜 황금색입니다, 여러분. 인스타좀 찍을게. 인스타 뭐라 하면 나와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낚시하는 미돌이에요. <웃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불에부터 재야 되는 거 같아요. <웃음> 불에부터 재면 4자 자, 오, 지금 38. 그렇지만. 제일 많이 커도 60cm 까지밖에 안 크면. 어? 어, 그래. 요 어, 준수한 어, 편이네요. 여러분, 역시 어, 제가 드디어 대상어전 황금발을 잡았습니다. 야! 뭐지? <웃음> 아, <멋지>? 고마요. <있나요? 웃음> 정만 다행이다 내 얘기 했으면 진짜 아, 네아 뭐야 내아어내안 네네 해서 다행이다 너들이면 그냥. 어 뭐야 갑오징어예요? 100m 언제까지 가 봐야 돼? 아니 무척 또 갑오징어 한장 여기 와서 또 갑오징어 잡고 있어. 물고 <웃음> 잡지 알아?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온거 제주도까지 비행기. 와. <웃음> 그걸 잡어 가지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 진짜. 수영도 좋네 와 근데 이거 황금발이면 개 재밌겠다. 오징어 딱 밥채 얼굴 봐봐. 오징어 오징어. <웃음> 와 진짜 갑오징어다. 야오진짜안 돼? 아 이거 오프 화이트야 진짜 어? 야, 오, 네, 오프 화이트? 내 네, 5시간? 열 밖에 하고있어 열받게 하고있어 오빠 <웃음> 나왔어 <웃음> 누나 여기서 급하니까 오프 화이트라고 나오는구나 하지마 진짜 내버려주마 야 오늘 한눈 그사는보여아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여러분 오프화이트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새로운 오종 잡을 때 누나 낚시를 좋아하고 하니까 응.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엄청 좋지 저거 존.. 어, <웃음> <웃음> 는 지금 미드루이나가 오늘 낚시대 빌려줬거든요 가네에 아, 빠져보겠습니다 플라이야 <웃음> <웃음> 그래 누나 근데 이거 릴리랑 완전 다른데 느낌이 그거 비싼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달라 너무 부드러워 야, 오프화이트면 모르겠어? 야 너희들 자꾸 말해 와나 무조건 잡는다 <웃음> 쟤 물때까지 이래 풀거야 아, 한번 해봐라 니가 오징어졌지 와 여유보소 작년에 26마리 근데 그게 많이 나온거죠? 올해 6마리째 지금 나온거 와 누나 좋아해와 <웃음> 이거 뭐예요 아, 누가 힘들게 감고있으니 소름 무야네와 여러분 이게 근데 쉽지 않네요 반복하면 나올줄 알았는데 물때도 어느정도 맞아야 되고 낚싯대가 좋아야 돼미드루인노한 진짜 좋긴 좋아요와이지 와, 진짜 티코랑 제네시스 느낌이야 저는 지금 티코 타고 있는데 누나 포르샤 타죠? 자 <웃음> 오프 화이트 있고, 뿌르셔 타죠. 야, 야, 사람이 명품이야. 어그럼놈 패쳐야. <웃음> 이거, 이거, 거 이거 끼주니까 보고도 못 잡는 거잖아. 저거, 어. 아까 청주 선생님이 보고 형한테 저거 주면서 이거 끼면 잘 잡혀야 했는데, 저한테 기쏘 말로 어때? 보고는 제 끼고 가야지. <웃음> 아, 진짜. <웃음> 날씨도 좋고, 고기도 잘 나오는데, 어. 아, 이제 갑자기 그걸 보기 싫네. <웃음> 아까 정주도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여자도 패신다고. 지금 팔것 같은데. <웃음> 누나, 왔어요? <웃음> 왔어? <웃음> 우와! 누나, 이쪽 보고 좀 멋있게 땡길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이거는 뭐 같아요 황금 아니면 참돔 같아요 소나무 뚜대는데 지금 이 아니고 참돔 도 많이요 옥돔일 수도 있죠 옥돔일 확률도 적어요 왜 적어요 올라오면 알려드릴게요 모르겠어자 <웃음> <웃음> <웃음> 수중 카메라맨 제가 1 5 비서에 말씀드릴게요. 다어 어, 뭘까?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참돔이야? 성대대 아니야 아니야 목돔 뭐 아니야? 대 맞네 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뭐야? Waiting, should, 뭐야? Hai, 해야, 매���이 ро다, 우와, 매이 우와 매�이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왜 ouais,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우와 이빨 봐라 왜 매���이? 몰라 몰라 저멀리 꺼져 해줄 수 있나요? 저멀리 꺼져 한꺼번에 입질팍 왔어요 디디가 뭐라 아냐 아니 아야. 물어만 봤잖아 리발렛개야 아. 너네가 황금발이손맛을 아냐 <웃음> 언제 패실 예정이세요? 아, 이따 배 내리게 되나? <웃음> 몇 층이라도 잡아봐 이것들아 <웃음> <바로 왔어요. 웃음> 저럴 뒤에 서서.. 어 왔어요? 너? 잡은가봐 옥돔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처럼 올라와 와 누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생선들을 쓰레기라고 생선이 그... 아니 물고기라고 해야지 <웃음> 왔어? 뭐야 뭐야 누나? 손뱅이아손뱅이 왔어 형? 아... 진짜 왔어? 낚시 유튜버 보여드린 거. 뭐 같아? 거. 뭐 같아? 옥돔이겠지 뭐야? 옥돔 같은데? 뭐야 뭐야? 쏨뱅이 뭐야? 이 네. 뭐, 뭐야? 뭐야? 우와 손댕이. 왜 이렇게 커? <웃음> 우와 눈알이 엄청 튀어나온다 근데 이게 너무 수심 깊은 데 있어서 그래 우와. 왔어요? 뭔데요? <웃음> 쓰레기 같은 거 <웃음> 쓰레기 같은 거 선생님 왔어요? <웃음> 뭐예요 보조. 같아. 서명이, 서명이. 오, 오징어 같아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에 어 아니요 오징어예요? 아 오징어 같아 <웃음> 아가리 장전 어떡해 멀리서 와가지고 오징어 오징어 입질이 와도 오징어 올려와도 오징어 오늘도 오징어 <웃음>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웃음> 자 더블 <웃음> 히트 <서명이>. 아이썬베야섬 <웃음> 야, 야, 사... 키스해 키스 자 방생 왔어요? 뭔데요? 뭐 같아요? 쓰레기 <목소리> 같은 근데 이게 야. 쓰레기가 거의 쏨뱅이죠? 그럼 저희가 아, 쏨뱅이 쓰레기 잡은 거. 우리 아니야. 쓰레기 잡은 거? 아니야 쏨뱅이 좋아. 나 쏨뱅이 진짜 좋아하는데. 아나 물고기들한테 응. 쓰레기라는 사람 처음 봐. 다... 아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요만하다는 얘기야. 아 작은 게 쓰레기라고. <목소리>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야너 이거 다 편집해. <목소리> 아 쓰레기 바닥을 찍고. 집중. 하나도 못잡아나 빨리. 와. 고기다 고기. <목소리> 선장님 드디어 옥돔인가요? 아니요 참돔이요. 아니요. 가복 지금 해요? 쏨뱅이 같아. <웃음> <웃음> 자 플라이야 그래 어, 추워졌잖아 추워졌으면 누나 빨리 위에 거 뒤에 올거 입어요. 아하 이네 제 나쁘다. 진짜 없는 날 자꾸 그렇게 놀리면. 선장님 <웃음> <성장님이> 제일 나쁜데요. 선장님 소음뱅이. 에? 소음뱅이. 아 혹시 모르잖아요. 확실해요? 참돔. 참동오 오빠 고기 잡았네. <웃음> 오, <웃음> 오, 고기 잡았네. <웃음> <웃음> 이제 반응도 안 하죠. <웃음> 진짜 패야지 끝나야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피딩 타임이거든요. 자 지금 많이 잡아야 됩니다. 아, 청초 선생님 왔습니다. 네. 선생님뭐 같아요? 쏜벵이요. 어, <웃음> <웃음> 저왔어선생님뭐 누구예요, 얘? 갑오징어. 쏜벵이. <웃음> <손벤이>. 쏜벵이. <손벤이. 웃음> 자선생님들끼리 <웃음> 지금 갈렸습니다. 자 쏜벵이들 <웃음> 갑오징어. <웃음> 갑오징어 같아. <같네. 웃음> <웃음> 갑오징어 역시. 자 이제 오프 화이트에 쏘시면 됩니다. <웃음> 자 지금 까마귀뭐 잡았거든요? 뭐예요? 김치말이 수프. 매저님더 모릅니다. <웃음> 조필레기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어... 조필레기? 처음 들어본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어 예쁘게 야요. 생겼어요 옥돔같이 생겼어 자 여러분 요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세 네. 아,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참돔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제 고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지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참돔큰 거라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선생님 잡았습니다 더보지거예요 아니야 물고기인데 아이손배이 같아 옥돔인가? 어, 오? 어? 진짜? 제발 가아 어. 오징어. 오징어는 100% 아니야 오 어, 진짜요? 오징어는 손가락 잘라 <웃음> 뭐예요? 조기요 뭐야? 조기! <웃음> 버리고싶나 <웃음> 서해에서 다 데리고 오셨나봐요 와 얘도 입에 부레가 튀어나와서 부레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텐데 하 아, 잡아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자 옆에 매니저님 왔습니다 사이즈 47 47까지 야 제일 크다 오와 진짜 47 되겠는데 40, 진짜 47 되겠다 신기하네 오 여러분 참다 야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잡아볼게요와 뭐야 왔어? 잠도. 잠도. 참동. <웃음> 선장님 사이즈 몇이에요? 이거 어... 한 52. 52. <웃음> 어. <오> <웃음> 자, 52 정도. 오야. 오야. 크다, 크다. 우와. 오, 진짜 크. <고>.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사이 좋다 와보형한건 한다니까 진짜로 아지 어, 뭐야? 야 6다 짜 몇이에요? 69... 아유 60이라 그러더라고 쪽으로60 아, 60 60, 60. 누르면 돼60 <웃음> 누르면, <웃음> 누르면 돼자 돼. 마지막 플렉 그래. 또 잡았어? 어, 옥동 옥동 옥동? 응. 빨리 건져줘 뭐야 백조기다 백조기 백족이. 청춘호 손 <웃음> <왔어? 왔어>? 백조기 <웃음> 과연? 오, 뭐야! 우와! 야, 야! 야! 야! 사이즈 봐라! <웃음> 보거형 되네, 오늘. 갈치 사이즈 봐. 사지야, 사지? 야, 오늘 진짜 별거 다 나온다. 아니, 잡고 나서 보거형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얼굴이 진짜.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이라바 낚시 끝이 났고, 상으로 돌아가서 조가바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황금바리밖에 안 보인다. 살아있는데, 황금바리? 이야! 야! 야, 목물, 목물. 야 야, 진짜 크다 갈치 100쪽이 다 형이 잡았네 어, 그치 나 종류대로 잡았어 지금 이야. 이야. 이야, 와 이거 갈치 진짜 사지대요 아까 옥돔 한 마리 있지 않았어요? 옥돔이에요 옥두어에요? 옥두어 아, 아, 옥돔이 아니네 개인 어, 무슨 색이에요? 약간 핑크색 노란색 하늘색이 섞여있잖아 아 그래요? 자, 여러분 근데 아까 옥두어 잡은 사장님이 저 옥두어 너무 감사하게 도 주신다 해가지고 저 황금바리도 가져가서 오늘 황금바리랑 저 옥두어 여기서 바로 낚시하신 분들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들다고 뺄 수가 없어요 어... 같이 요리해야죠 나 똥금시간이 있어 <웃음> <웃음> 누나 나이가 서른인데 무슨 똥금시간이에요 이거 왜이야 <웃음> 여러분 잡은 거는 이렇게 챙겨가지고 저희는 옥두어랑 황금발리만 가져가서 근처 펜션 가서 먹어볼게요 응. 아 그리고 사연이 옥두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아선생님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 아, 선생님 홍보 한 마디 해주세요. 자 제주도 하면 JJ 선단. 자승호입니다자 <목소리> <자,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금발이랑 옥두어란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이 황금발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미도리나한테 박수 한번. 광어 잡을 때 무시했는데 오늘 좀 색깔을 면모를 봤습니다. 마리수는 그냥 그랬어요. 아하. <목소리> <목소리> 마리수는 선장님이 또 기가 막히게 뽑아주셨습니다. 아, 옥돔을 한 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서해 있는 녀석들 구경 잘했요 그리고 요 녀석은 옥두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옥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고 제주도에서 옛날에는 이거를 옥돔이라고 속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다르고 가치가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옥돔을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아쉽게도 옥두어라도 얻어가지고 손질해서 구워서 먹을 거고요 황금바리 요 녀석 본명이 도도바리라고 합니다 요 도도바리는 회를 떠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회는 전문가가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전문가 누구예요? 아 또... 나 선생님 할 생각 없었는데 아... 아. 장님이 요거 회를 기가 막히게 한번 떠주신다고 합니다 요리하러 가시죠 슈베로 반복하셔야죠 슈베르? <웃음> 귀엽게 하시네 근데 저희 장인어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슈베 <웃음> 자. <웃음> <웃음> 자, 누나 할수있어요 <웃음> 누나 황금발이 잡은 사람이야 미노리 미리 하나 둘셋 <웃음> 이거, 이거 뭐야? 추베! 어떻게 아, 어, 화금 그거야! 추베! 추베! 추베! 추베! 선생님, 황금발이또 처음이시죠? <웃음> 처음 봤어요. 아까 유튜브 뭐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발이 손질 봤다. <웃음> <웃음> 우선 심해를 먼저 하고 <웃음> 아이고야, 아이고... 갔나요 네? 어, 아직 걷는데? 우리 안 살아있는데? 아이고 <웃음> 미안해, 아유... 물로 한번 씻을게요. <웃음> 워터야! 선생님 혹시 헌터팡 보시나요? 잘안 봐요. <웃음> 난 이게 좋아. 얼굴 갑자기 엄청 빨개지셨네요. 어? <웃음> 그 질문 생각을 못했는데. <웃음> 엄청 얇다, 비늘이. 비늘 비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 안 보이는데? <웃음> 바닥에 있는 거 할게요. <웃음> 와, 이게 여러분 <웃음> <이런> 비늘 <비닐> 크기입니다. <웃음> 형님 전 같아요. 이거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건가? <웃음> 어디요? <웃음> 왜 너는 나를? 아, <웃음> 이거 자신감 떨어졌어. 하지만 리스펙.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출발>! <웃음> 나왜 저게 안 되지? 추백 잘하네 누나 하나 둘셋추백 누나 죄송한데 방금 이런 식으로 확대했어요 아 진짜 <웃음> 아. 이야. 근데 이거 내장이 버릴 게 없다는데? 오! 진짜 심장 움직여 심장. 오! 움직인다 오. 어. 이런 거 찍어도 어? 돼? 저는 안 되고 보고용은 돼요 저는 녹다 먹고 보고용은 녹다 안 먹더라고요 어, 시원하네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위랑 내장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살만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위에 뭐 있나 먼저 볼까 한번? 자위까보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이어트 중이었나 봐 그러니까 제걸 먹었지 <웃음> 자, 이게 위인가요? 네, 위입니다 자, 위 여기 놔주고, 그 다음 또 먹을 수 있는 가, 게 뭐가 있어요? 간도 있나? 안 먹어도 먹기 먹죠? 이것도 먹는 건지, 대장 모르겠네, 이건. 이거 기가 막히지요? 어, 그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거 하시네. 빨리 있었으면 바로 쌌습니다. 와.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오늘? 오늘 처음 만났 <웃음> <웃음> 자, 대장, 소장, 그리고 위, 간 해가지고 요거 세 개는 살짝 데쳐서 한번 구석고기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웃음> 추뱀추경수뱀추너또 확대했지 안했어 안했어 추뱀추뱀네 가운데 신장 다 빼주고 와 근데 꼬리 진짜 예쁘다 옐로우 팁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윗지느러미도 끝에 어? 띠가 다 들어있어요 진짜 예쁜 생선이에요 이거 어 저맥진 진짜 더러운 생선이에요 <웃음> 형님 뭐해? 아까부터 혼자 뭐하시오? 뭐 조수하고 있어서 대처할 때니까 아, 조어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비켜주시오라고 해야죠 아, 비키시오 아 그렇지 <웃음> 자 이제 드디어 회를 떠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웃음> 그림자입니다어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형님 그 어? 그거 계속 들고 계실거예요 아, 어, 이거 컨셉이야 쉐이 진사랑 에 아무리 조명이 부족해도 이렇게 니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방금 야 <웃음> 리발라키야 <내 거야. 웃음> 우와 살의 느낌이 어떤가요? 엄청 쫀득쫀득해어아 그래요? 근데 칼을 다시 갈아야 될것 같은데? <웃음> 오 그래도 오, 시원시원하시네요. 서해 방식인가 봐. 서해 방식 아닌 것 같아요. 매해가지고 이쪽은 그럼 제주도 스타일로 한 번. 아형 이따. 저는 횟집 사장. 오. 오, 오 아니 아니. 아예. 이 자유예요. 이 자유입니다. 와 진짜 이거 만져봐. 아니 아니 아니. 만져봐. 되게 쫀쫀해. 진짜 쫀쫀해. 아 역시. 야 이거 봐봐. 야친아 하지 마 여러 이제 안 움직이 안움직안 움직여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것도 예, 취미가 좀 그렇습니다. 누나 이렇게 확대해서 노딱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오 역시 형님 진짜 잘한다 어기야기여 라잠한번해세요 어기야기여 라차 어기야기여 라차 어기야기여라. 이렇게 놔주고요 <웃음> 물기를 짜주도록 하겠어 요 다음은 자유의 여신상 터치 <웃음> 아 잠깐만 미드로인할줄 아세요? 아나 못해 껍질 까는 거나 이거 되게 쉬워 한번 해봐 아, 한번 해봐 망쳐 망해돼 망해돼 자 이론 잘 가르쳐주는 보고형이 가르쳐줬어요 그렇지 잠깐만 이거 잘안설린다야 너무 설지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야돼 그렇지 잘하고 있네 이거 하면서 뭐 할게 있어 누나 또뭐 라삭 라삭 중요한 거 아니야? 오 잘한다! 잘하네! 라삭 라삭! 오오해인제할 거예요 아직! 라삭 라삭! <웃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내어 남는 거야? 안 아, 먹어도 돼 라삭 사무라이 마지막 라삭 사무라이! <웃음> 오 잘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잘했어요 이 정도면 몇 점이지요? 10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남아 괜찮 괜찮아. 이거 보고가 먹자 욱밥샘질 누가 하나요? 아좀고수분이 계신데 아이고 더 미돌이는 남아야지 얘는 진짜 비닐 잘 쳐야 돼 구워 먹어야 되니까 아 맞네 또 비닐에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어? 그거고병 걸리면 다 이제 누나한테 보험 처리하고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괜찮아 누나 잘하고 있어요 이거 다 벗겨 전부 다? 어다 어, 다 벗겨. 벗겨 꼼꼼하게 벗겨야 돼 니는 아까 비닐 나오더만? <웃음> <웃음> <웃음> 절대 지기 싫어 오늘 못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웃음> 오징어나 잡을 줄 알지. 근데 이거 은근히 비늘이 많이 나온다잉. 어, 이거 비늘이 되게 얇고 많네요, 여러분. 누나, 이제 내장도 한번 따주세요. 내장 어찌 따냐? 똥꼬에다가 칼넣 다음에 머리까지.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나야지손 어, 조심, 손 조심. 손 조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네네. 누나, 너무 죽일라고.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조나조나 누나, 누나, 누 안녕 <웃음> <웃음> <웃음> 누나 누나 누나 가위 우리 가위 아니야 나는 칼이 좋아 그렇지 지느러미 다 날려주고 똥꼬 있는 창자 다 빼주세요 응 <웃음> 어, 자자자자 타임 타임 이러면 가위가 편해 아유 그렇죠 꼬리 딱나 사무라이 해줘야지 그럼 부끄러워 아, 아 <웃음> 아니 약간 추배를 하면서 다 했잖아요 <웃음> 누나 <웃음> 라삭 <라사>! 사무라이 <웃음> 라삭 <라사>! 사무라이 <웃음> 버전을 만드는 게 어딨어 라삭 사무라이 또 이거 까망형님이한번 하면 기가 막히지 라삭 사브라자 <웃음> <웃음> 이렇게 손질 다 했으면 펼치는 거 잘하는 사람 있거든 저기 있어 어떻게 펼칠까요? 배쪽을 따가지고 넓게 펼쳐주시면 돼요 갑자기 말투바뀌었어 <웃음> <웃음> 캐릭터에 한계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지 갈비뼈 제거해 주세요 알겠어 손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아, 조선시대 아이시라고 하나 조선시대는 짜증날 때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게 안 되겠다. <웃음> 라사? 어우, 조선시대에는 라사 어떻게 해요? 와, 어렵다. 하나, 둘, 셋! 혀! <웃음> 이건 진짜 아무거나 맞다. <웃음> <막 웃음> 데 아니 원래 칼을 뽑고할 때. 슈어. <웃음> 자, 이렇게 다 됐으니 소금을 좀쳐 주세요. 자, 소금 쳐야죠. 형님. 아, 나나나 나. 렁이 병 걸려 요 이거.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바로 구워 주도록 할 건데 굽기 전에 회를 먼저 썰어 볼까요? 회를? 자, 바로. 오우야오우 이거는 거의 보고 아니에요. 접시가 비치는데요. <웃음> 이렇게 못 담는다고? <웃음> 너한번 해봐. 자한번 해보세요. 한번 누나 한번 해보세요. 요건또 재밌어하시네 지금. 좀 관종이어가지고 돋보이는 거 이런 거. <웃음> 누나 두껍게 한 번만 썰어주시면 안 돼요? 꼬마기. 제가 두꺼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하나 썰어놓고 어어어 아, 아, 아, 아. 예쁘게 안 나오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네? 아까지 마요. 두 엄청 는데 <웃음> 두툼하지 않나? 개알봐요 <웃음> 새꽃인가? <웃음> 마지막 까방형이 한번 보여주 이게 농어처럼 사이가 갈라지는 생선이잖아 <웃음> 이런 거는 새로 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조선시대에 나왔어요 방금? 아. <웃음> <웃음> 두껍게 한 점만 썰어주시면 안 돼요? 요만큼? 네 좋아요 좋아요 어우 그렇죠 이게 회지여러 이렇게 떡고 옥돔을 구워주면서 부속 고기들을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유 달궈진 다음에 넣어야 돼그 사이에 부속고기들 넣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어 이거, 이거 기생충 아니야? 자 일단 요것도 선장님이 빼놓으셨거든요 몰라요 난 빼라고 했은 거예요 <웃음> 위. 어. 위자 그다음에 간 밀어 밀어 그렇지 어유 좋아 이거 이거 기상 준다? 그건 안넣야될것 같은데 헌덕방 이런거잘먹어 아, 아, 아, 맞아 모든 게다 먹어 야 조용히 해. 어, 어 미안 미안 미안 나왜 쫄았어? 아, 왜 쫄았어? 그냥 옥돔 빨리 소리 잘 들어 옥돔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 옥돔이야? 아 옥돔이야? 아 옥돔이야 아, 머리 안 보이네 이거 백족이야 이거, 백족이야? 이거 백족이에요? 야 백족이에요 <웃음> 근데 선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가세요? 원래 빨개 아술 아, 아, 드시고 이렇게 온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거 기름기 봐라 야야야야 이게 야, 야, 야, 이거 구멍 끓여야 되는 거아 어, 야아 맞아, 맞아. t a n <웃음> 자 이거는 위 자, 여러분 이렇게 부속고기 나왔습니다 자러분 옥돔도 마저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완성 완성 자 여러분 옥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좀 태워야 맛있거든요 지금 어유. <웃음> 자 여러분 이기게 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다 같이 앉아가자 한번 먹어볼게요 추벨 <웃음> <웃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위나 잡았으니까 먼저 <웃음> 아 진짜 음. 이렇게 잡아야지 자기가 썬거 먹네 <웃음> <웃음> 살짝 찍어서 추벨 <웃음> <웃음> 발음을 왜굴려 <걸려? 웃음> 어때? 보섬이 너무 많이 없어 <웃음> 진짜 맛있어 거짜맛있어 어, 진짜로? 진짜로 선장님 와또 먹고 싶어 진짜 그렇게 바로? 응음엄지좀안 음, 씹었는데 아음 <웃음> <웃음> 음, 이거는 간장 맛이네 정확한데? <웃음> 자 형님 그러면 아. 저는 또 자. 소주가 빠지면 안 되지 아나까만 아 소주만 거 처음 먹는데 간장씨 받으시지요 아유, 받으세요 아유. 자짠 새해 복 아. 많이 받으시지 너무 많이 마시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참 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와광어보다 확실히 맛있어 아 진짜요? 아삭아삭한 그런게 있어 고거에형 한번 먹어봐요 아, 장년에서 제가 제일 막내기 때문에 요거한두 점씩 아, 먹어야 거요 원래 돼지들은 두 점씩 먹거든요 양냠 어때? 달라 나 진짜 기대치 네명한테다 받았어 <웃음> 자발이보다도 쫀쫀하고 독발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 아, 진짜로? 저는 깍둑썰기 크게 해준 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자먹어요 초밥 어우 깜짝이야 장난 아니지. 야 이거 진짜 능성어 회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딱 능성어 회 느낌인데? 근데 어. 약간 더 쫀쫀해. 응. 야 이거 미쳤네 진짜로.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네. <웃음> <한쪽으로> <웃음> 내 차례 아니야? 난내차례인 <웃음> 기다리고 <웃음> <웃음> 있었어. 아니 무슨 노래방 예약해요 지금. 조금만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여러분 진짜 먹어보면 회 맛이 아니에요. 약간 회들의 장점들만 좀 골라온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웃음> 아니 그래서 누가 잡았다고? <웃음> 자안녕하십니 <안전시, 안전시. 웃음> 바가지 한번 먹어 볼까? 인제 보니. 자, 르초베르 냠냠. 흠. 야. 말했다. 그래. 음. 생당부터 진짜, 아, 진짜 무섭다. 1 0 이상인데. 어, 이거 뭐 같지? 손장님 어. 달하는 거. 백쪽이 손장님 <웃음> 달하는. 거수 보고 <웃음> <웃음> <즉소구이. 웃음> <웃음> 한번 먹어 봐야지. 네, 고기거 한. 이거 위에요 위. 아, 이거 위? 응. 음. 위아래가 있지. 이거는 편집하거라, 성훈아. <웃음> 아. 취베로가 안 했다 미안 형님 뭐 제가 때려요 너 이거 먹어봐 음. 이거 길쭉이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다 먹어 아 이거 세 개를 나만 하지? 먹는 거예요 어 음. 이거 먹어요 초배를 어도고독 소리 음 되게 고소해요 음 되게 고소하네 <웃음> 아, 약간 텁텁한 느낌이에요. 좀 작은 소곱창 느낌. 근데 뭐 괜찮아요. 나위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곱창 좋아해? 나 곱창 안 먹는데. 근데 이거는 뭐... 속이 없는 오, 곱창 와, 느낌이에요. 괜찮았어. 장인어른 추배를 해줘 하나, 둘, 셋. 추배. <웃음> 음, 맛있지. 돌돔을 제가 위를 먹었었는데 돌돔 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어, 식감이 이게. 좋아. 얘가 두꺼워. 음, 돌돔은 얇았잖아. 이거 맛있어. 저 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장님이 더간좋아하시요 어? 아, 제가요? 네. 아, 아, 뭐라고 하려고? 아 선장이 큰거 드셔야죠. 이거 드세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제 선 둬야겠다. 이제 친해지면 혼난다. <웃음> 아무것도 안 나. 아, 뭔 맛이에요? 진짜? 간이 약간. 완료가 있거든. <웃음> 아니, 맛 나는데? 난, 난 괜찮아. 뭔가 아니, 좀 맛있어, 익숙한 맛은 거야. 아니야. <웃음> 아, 그렇구나. 아닌데? <알았어요. 웃음> 우리가 먹는 그간맛이돌동간 음음 맛이랑 똑같아요 어 똑같네 나또 먹어도 돼? 음.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간을 좋아하는 구나나 오늘 알았어 <웃음> 자꾸 해 <아니. 회> 먹어 <웃음> 아니 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회 먹어 <웃음> 아니 조용히 말하면 회 계속 먹어 마지막 부속고기인데 뭔지 몰라요 마지막은 갈갈가보하시죠안 어, 아,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어, 이겼는데? 못해! 아, 야그 아, 아니야 그 전번에 우리가 이겼는데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이요 드시기 전에 해. 어느 호 선장님인지 한번 아, 저는 서해에서 물창포항에 있는 청춘호 선장입니다 푸조개 보여포 푸조개 <웃음> 잘생기셨어요 강동원이질 빨강강동원 <웃음> 아 열받네 갑자기 오늘 또추베르어떠소 <웃음> <You better? 웃음>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냥 살짝 고소한맛 느껴지는 어? 그맛 간이랑은 좀 확실히 틀리 저 한번 먹어볼게요 안 찍어 먹어볼게요 추베르 음, 되게 연한 음. 간맛. 그리고 끝에 맛이 살짝 더워. 딱 생겨봐. 음, 방금 맛만 먹은, 맛만 먹은 거 진짜 맛있어. 위 맛있죠? 어우, 엄청 쫀쫀하 네. 어? 엄청 쫀쫀하죠? 위 맛있어. 응, 위 맛있어, 진짜. 위가 최고야. 아, 뭐야, 잠깐만. 아, 뭔데? 못못못못 <웃음> 내가 펀드보험 패턴나왔았어 <웃음> 말을 걸어놓고 자긴 조용히 먹어. 아, 안 먹어. 뺏졌어뺏졌어 그래서 끝!